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종이컵 이미지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종이컵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똑같은 종이컵 같은데 종이컵을 뭔가 쭉 늘린듯한 느낌이죠 자 종이컵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늘려지게 될 텐데 지금 위에 있었던 이 종이컵 끝부분 동그란 부분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갑자기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종이컵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늘린다면 위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질감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 줄 때는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종이컵 이미지를 Ctrl Shift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두 개로 만들어 줄게요 두 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겹쳐 주시는 거예요 즉 지금 이미지가 두 개가 겹쳐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두 번째 겹쳐진 이미지 중에서 여기 상단 부분을 잘라 줄 거예요 이 상단 부분만 그림 서식 자르기 위쪽 부분만 아래쪽으로 조금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르기를 눌러서 잘라 주시면 위쪽 부분이 잘려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겹쳐주는 겁니다 겹치면 아주 감쪽 같죠?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일 텐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룹화 시켜주는 겁니다 Ctrl-G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종이컵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거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상자 위쪽에다가도 텍스트 상자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신 뒤에 2015 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글꼴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꼴 중에서 에스코어 드림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스코어 드림체로 바꿔 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종이컵의 위쪽에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1 3 9어 개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그럼 2015년에는 139억 개가 쓰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2020년 그리고 2025년에는 점점 더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 라고 했을 거라면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개만 더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Ctrl Shift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마우스를 톡놓아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그 길이 만큼 그대로 재실행이 돼서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F4라고 하는 단축키는 재실행이라는 단축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종이컵을 요 위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줄게요 이동을 시켜서 점점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미지를 한번더 선택해 주시면 방금 전에 잘랐었던 이 종이컵 아래쪽에 이 이미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종이컵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만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크게 이질감 없이 종이컵이 커진 듯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서 이번에는 192억개 그리고 230억개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고 이제 나머지 어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2 3 5개가 가장 눈에 띄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는 굵은 글꼴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글꼴은 저는 에스코 드림체 블랙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위쪽에 선 도형을 삽입을 해줄 건데요 이선 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삽입 도형 들어가시면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선 도형을 선택하셔서 지금 마우스 커서를 여기 에 옮겼을 때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뜻인데 선 도형을 그릴 때만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과 연결을 하면 초록색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이 개체를 움직였을 때 선이 고정이 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 그 모양이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자 이런 방식으로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실선을 무슨 색을 해줄 거냐면 일단 기본색 중에 하나인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주황색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비를 한 1.5pt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대시 종류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여기에 있는 파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선을 하게 되면 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점점 점점 점선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살표 머리 유형과 꼬리 유형을 바꿔 줄 거예요. 지금 끝에 모양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뭉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자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모양 같은 것들을 삽입해 줄 겁니다. 화살표 머리 유형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양들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다이아몬드 화살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끝에 다이아몬드 화살표 모양이 생겨진 걸볼수 있죠? 자 오른쪽 꼬리 유형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어 줄 거고 머리 크기와 꼬리 크기를 제일 큰 것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선 도형을 오른쪽에 있는 이 비어있는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켜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때 선의 끝을 다시 한번 도형과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위쪽에 제목을 입력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목은,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 변화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좀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선 도형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몇 가지 다른 차트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위쪽으로 이동시켜 본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선 도형도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종이컵은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선이 다 똑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동시켜 주시고 그냥 이동시켜 주시고 이러면 은 2020년도에 235개를 썼다가 확 줄어들었다는 라 것을 볼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게 되면 첫 번째 만들었던 었 인포그래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만든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 2019버전 이상부터 있는 모핑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삽입, 전환, 모핑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종이컵 이미지를 활용해서 한번 인포그래픽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